I don't care. 가! 안네 잘못 찍으면... 안녕하세요. 너무 추워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이 너무 좋죠. 그렇게 라어 감사합니다. 아, 네. 힘들고 외롭지 한번 가볼게요. 맞춰볼게요. 네. 움직일 거지? 네. 아직 약간 느리시죠? 제가 로디오를 진짜 잘습 잘 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다. 네. <웃음> 네, 아, 좋습니다. 잠깐만요. 자, 아, 좋습니다. 정원아, 블랙카 10% 이상 나왔어, 그이 세상에 내가, 있고. 제가 이렇게 했다가 아까 뭐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해드릴게요. 자, 카메라. 자, 응마 사랑해주는이 세상에 내가 는사랑해주는 액션! 만 자, 여기 많이 힘든 고외로웠이 무대 한번 갈게요. 이게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게 조금씩 조금씩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<웃음> Thank <laughs> you. 나서지어 <웃음> <웃음> 아, 좋습니다. 자, 무릎 통증 완 수고하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다요, 네. 잘잘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과연 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습니다 대박났어요. 네 감사합니다. 그래도 좀 여유롭게 여유롭게 오늘 좀 끝난 것 같아요. 바닥이 눈이 많은 상황이에요. 근데 안에는 그래도 조금 따뜻했습니다.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요. 엄청 일찍 끝났어요. 그렇죠? 대박나기를 바라겠습니다. 무릎 통증에 올리즈. 여러분의 모든 동강에 올리지. <웃음>